아시다 치열한 싸움 이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언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죄를 짓는 쪽으로 유혹이 있고 시험 있는 쪽으로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죄와 함께 플러스가 되면 항상 말썽을 일으켜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주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주님이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의 능력이 잠깐 임하고 귀신 쫓아내고 은사가 나타냈서도 항상 의견이 분분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권세를 이임을 하셨어요 야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라 내 이름으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완벽한 모든 권세를 다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말씀 믿고 하다가 능력이 날때도 있었지만 효과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 줬다. 기도하면 다 된다. 형통한다. 선포한대로 믿는대로 다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그렇게 하셨지만 효과가 있는 사람이 있고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 요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깨달음 그 사람의 본성 자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아무리 있다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능력을 나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들 자신이 치열한 영적 고민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요인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같이 봐도. 기도. 기도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올때 시험인지 아닌지 유혹인지 이걸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모르잖아요 사람이 말을 한다? 누구와 만난다? 누구와 장사를 한다? 뭐를 한다?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는 동물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하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야 하와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곽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과일도 있다니까요 그 나무가 그 옆에 같이 붙어 있어요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다른 나무의 열매 다 따먹을 수는데 중앙에 있는 선곽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호기심 호기심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께서 임하시면 영적 호기심으로 가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요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과 짝하게 되면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악과를 다 막지 말아야지 그런 권리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분명한 의미가 있어 결과가 무서울 거야 그렇게 그것이 평생의 그 말씀 한마디가 자기를 지탱하고 자기 속에 들어오고 자기를 생명을 유지시키고 영으로 살게 만드는 말씀이 된다면 그대로 갈 것이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꾸 쑤시고 들어오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야 아담은 아담가와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걸 모르잖아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걸 모른다니까 귀신은 동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추상적인 명사 어떤 사물에게도 붙어 있을 수 있고 특히 사람의 입에도 붙어 있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입이 나오, 말 나오기 전에 생각에서 붙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도 붙을 수가 있고 어떤 지옥에도 있고 그림에도 붙어 있고 책을 쓰는데 책에도 영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그 책에 흐르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받을 때 내가 영적으로 쾌적하고 내가 영적으로 큰일같이 이리하게 영이 서 있고 바르면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또 영향을 받아도 쫓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영이 무뎌지면 이 사람이 말해도 홍저 사람이 말해도 홍저 사람이 생각해도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생각해도 그런가 보다 이치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껍데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더 활력도록 밑바닥에 퍼즐, 퍼즐처럼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퍼즐 한 조각같이 그래서 평생에 나라고 하는 인간이 퍼즐조각처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할렐루야 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해서는 안될 자리가 있다니까퍼즐조각이 그림으로 들어오잖아요 비슷비슷해도 안 맞으면 전체적인 모양이 흐트러져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퍼즐조각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능력이 아무리 많이 있는 사람도 영이 열린 사람도 다알수 없고 부분 부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잠깐 잠깐씩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이 열어지고 능력받고 병고치고다 해도 속수무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해가 안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충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완전히 통달한 사람도 보충할 것이 뭐예요? 아참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웃음> 예. 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결국에 미혹되는 부분은 너무 많이 봐서 미혹되거든요 결과는 뭐냐 자기를 미혹해서 방지할 수 있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말씀을 많이 아는데 적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거든요.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영적으로 많이 아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미혹이 돼요. 아담 보세요, 하, 하와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이덴 동산에서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또 일반적인 영역에서.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은 정신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성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한평생을 살게 되었어요 영적인 모든 영역이 차단이 되었어요 알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차단이 됐어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그거야 야! 영적인 것을 자극하지 말란 말이야 김 목사 이새끼또 미국 간다 아이고 내가요 타깃이 나야 항상 어, 타깃 주일날 발도장만 찍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Julia.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할수 있을까? 혼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육적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주님의 고민은 항상 그거예요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 오른쪽에 왼쪽에 붙어 있으려고 래요나 주님 옆에서 주님은 오늘 엄청나게 능력이 나타나서 우병이여 물고기 도말에떡상서 들면 5천병 이상을 먹였어 야! 나도 주님 오른쪽 왼쪽에 있어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예. 그래서 요한과 야고부 어머니는 항상 야!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 예수님 제자들도 열심 당원이 열심 당원 으쌰으쌰으쌰 예. 의사, 의사,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가만히 놔두셨어 나중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이 각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그만히 내버려 두세요 본인의 자유의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일이 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할렐루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이 자유의지를 막 사용해요 막 사용해 그렇지만 자기가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는다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찌꺼려 내 마음대로 생각해 내 마음대로 말해 막 말해 막 행동해 내가 생각대로 안 되면 열받아 막 퍼버려 버려 이게 육체의 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성경 여러분 보실 때 옳다 틀리다 맞다 뭐하다 그런 논리로 세상을 막몰아가면안 돼요 보수도 마찬가지야 진보도 마찬가지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고 막 축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를 들먹이지만 목사님들도 차파우파고막 나눠줬잖아요. 기독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건 성경은 옳고 틀린 문제가 아니고, 가짜 성경은 사랑의 능력이다. 용서와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하는 거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끼리 싸운 거 보면 자식들이 계속 싸워 하루 종일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부모 어떻게 해요 A라는 아들 B라는 아들 C라는 아들이 삼형제가 들립다막들립다 싸우네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싸워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야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저마다 이론을 가지고 계속 들이대요 부모의 가슴이 어떻게 하겠어요 찢어지지 않을까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둘째는 둘째들대로 셋째는 셋째들대로 부부싸움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재판의 정신으로만 다루어 재판의 정신으로 마지막 종말의 현상이 그거예요 하나도 안 되면 재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교인들 간에 이웃 간에 연장은? 다 재판으로 가는 재판의 정신이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요 이거는 세상적인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인격도 없고요 인정사정 없어요 이거는 속에서 살인을 하는 거야 속에서 출주하는 거야 속에서 음란하고 속에서 가늠하고 직접 가늠한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도 있지만 이미 속에서 뿌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생각에서 생각이 미혹되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렇게 행동으로 점점점 발전하는데 주님이 그걸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재판의 원리 옳고 그름의 원리로 세상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진보 좌파를 다 빨갱이로 보면 어떻게 해 눈알이 빨간지, 똥구니게 빨간지, 어디가 빨간지는 모르지만 야, 진보 좌파 쪽에서도 보수를 계속 저 사람은 우리하고 못할 사람 저 사람들 나라바뀌면 다 망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지 좀 지켜보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면 다 뒤집어서 재판가면 그러잖아요 재판에서 지난 지는 쪽을 다 뒤집었어 손해배상 또 재판 또해 무슨 소송 무슨 소송 무슨 아이고 성전하고 안 맞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흑백논리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부부가 철저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간에도 악한 자와 싸우면 악하게 되어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항상 우리 안에 서 있는 죄가 말썽이에요 그래서 이죄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셔야 되었어요 지금까지 주님은 늘 기도하셨지만 기도의 맨 마지막 액기술 몸의 진흙을 다 터뜨려가면서 혈관을 터뜨려가면서 몸을 진액을짜르가면서 지금 땀이 흐르는데 이것이 핏방울처럼 되어버렸어요 큰내가 우리 손주 사랑이한테 할아버지가 전에 기도할 때 육지를 지어짜서 기도했더니 몸에 혈관이 다 터져버렸다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샤워할 때 보니까 모래알같이 오면 핏먹이 다 들었어요 누구한테 맞은 적도 없는데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그말 했더니 그냥 손주가 열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왜눈 밑에 혈권이 다 터져 버렸어요 부모가 제재를 해요 그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나의 DNA가 주님의 DNA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DNA가 훌륭훌륭 손주까지 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시험이 올때 유혹이 올때 어떻게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어요 어떻게? 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무서워 그게 보여 보이는데 어떻게 라고 주님이 신성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성품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그러니까 죽음을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무섭습니다 야 기도해 주라 베드로 요아 야구보 기도해 줘 그래도 인간들은 주님하고 보내는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옆에 서었더라면 같이 처리하겠죠?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죽고 싶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기도해 주라 베드로 요한 바호 달라니까 흔들어서 몇 번씩 깨워도 안 돼요 우리 감정이래요 우리 생각과 감정이 그래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 내가 아니구나 이거 속을 씻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어요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췄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이 고통의 쓴장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와 가지고 누가 보게 막 야, 주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천사들도 없고 그러니까 땀방울, 핏방울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무지무지 무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어려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그거예요 너 어려움 나은 거 있는 거 있지? 그 어려움을 누가 알수 있겠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유대인들이요 당신은 엉터리야 병구친 사람들도 같이 한무리가 돼서 다 떠나갔어요 당신은 엉터리야 당신은 귀신 들렸어 당신은 이단이야 당신은 사기꾼이야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못 박혀 죽게 하소서 같이 다 동참했어요 그 쉽고 간단한 말로 예수님은 따라다 녔던 모든 것다 깡그리 다, 다 뭉개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열 율또 친들도다그말 한마디에 두려움의 생각 하나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감정과 기질과 스타일과 말과 생각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평생에 쌓아온 신앙을 한순간에 망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고 지옥 할수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이 단단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고요 내 생각이 잘못되면 그냥 자살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신앙이 뭐고 인생이 뭐고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가정도 깨버리고 그래 니하고 나하고 형제인데 부모 자식인데 끝내자 재판하자 사실론 관계에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살아서 혼인신고만 안 했어요 남자 쪽에 재산이 많아 근데 어이 사람이 좀곧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여자가 재산을 8 5억인가 70억인가 빼 버렸어요 그게 또 걸렸네 갈치로 걸려 갈치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 너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생각을 해야지 영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해야지 이 수준 있는 사람이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 너왜 자꾸 육체 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영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네?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육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를 안지려고 하는 것도 내 안에 있고 죄를 짓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죄 짓고 나가서 돌아다니고 다함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몸을 막 함부로 골려버려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것도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은혜 떨어지면 육체의 그런 기질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세상적으로 열받고 성질 나고 혈기 나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도 죽게 되니까 겁이 났어요 무서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귀게 해주셨어 아버지 귀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하셔 그러니까 결론은 아버지께 맡기고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옥의 권세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처럼 인간 인간의 있는 연약함 가지고 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능력이 쌓여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은 안 하시는 거야 왜? 능... 여러분 보세요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뭘할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 노가다 하고 알바 뛰고 서빙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힘들게 벌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밤새 떠나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 그럼 능력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물길을 걷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니까요 그 능력이 항상 유지대로 성령이 항상 취하고 기름 부어지도록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명이 그러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의 능력을 받으셨잖아요. 음. 옳고 구름으로만 보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만 보지 마시고 죄 있어 없어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연약한 부분도, 못된 것도 주님은 다 덮어요. 그리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나갈 때 새로운 사람들이 가로 한두 명씩 끼어 있게 해요. 늘 다지는 사람도 있지만 왜?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가면 다 드러나 인격적인 결함, 성깔, 기질, 스타일 다 드러나 습관도 다 드러나 입에서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다 지나간 말이에요 전에 괜히 왔어 다시는 안올걸 힘들어 죽겠네 다시는 안 따라와 별소리가 다 남아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속도 조절하고 얌전하게 집회인도 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는 하루에 세 번씩 집회인도 했어요 사모님 그랬지 처음에 간 사람들 있잖아 어? 어? 사모님 입에서 그러지 하루도 쉴수 없다 오직께서 우리 사모님 입에서 야 인간아 잠좀 자자 좀 쉬자 쉬면서 인간아 나는 너가 아니야 김 목사 체력이 저기 완전히 진달강도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나한테 시집 보래 목회 안될 때는 제발 좀 목회 좀 잘해라 인간아 제발 좀 목회 좀 목회 좀 잘해 아 지금 하나님이 불려주는데 이제, 이제는 또잠좀 자자 잠좀 자자 쉬자 아이고 쉬자 그거 어떻게 라고자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기회 포장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꿈을 꿀때 악몽을 꿀 때가 참 있는데 나에게 악몽은 뭐냐 사명 교회 네 명밖에 없는 교회 네명 밖에 없는 교회가 또 앉아 있는 거야. 나하고 우리 가족. <웃음> 주님, 어젯밤에 모든 것은 다 일장 몽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명교회, 사명교회. 그러다가 뭐가, 귀신들이 와가지고, 나, 아, 사명교회는 나는 갈 거야. 안 돼. 탁 쳤는데, 옆에 있는 전화기 탁자 모서리를 때려버려서 주먹으로. 그 여기, 여기가 상처가 나서 찢어져가지고 근데 또 철없는 성도들은 불을 또 손으로 하잖아요 불 사요 그럼 또 불을 껐는데도 자세히 봐 목사님 손에뭐 있나 손에 무슨 식에 선물 받았나 어디 가서 또 손톱이 기나 짠나 이런 거다봐눈 감고 불 받으세요 그러는데 눈 떠가지고 미자가 그랬어 이번에 목사님, 선생님, 왜 그러세요? 묻지 마. 나는 또, 또, 그런 걸 또, 꼭 사모님이 한 것처럼 유도하잖아요, 내가 또. 묻지 마, 괴로워. 누가 그랬어요? 말안 할래. 그래도 사모님이 긁어버렸어? 또 그럴 거 아니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우리 사모님이, 내 손등 얼굴 엄청 신경씁니다 키스가 날까봐 키스 날까봐 왜냐면 자기가 오해 받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는 너무 급한데 머리 감는데 나는 1분밖에 안 걸려요 수돗물 틀어 놓고 그냥 샤워기 안 하고 밑에 해가지고 비누로 싹 감고 비누로 그냥 거품 내 가지고 몸 구석구석 탁, 쫙 뿌리면 끝나는데 밑에서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안닦고 머리로만. 어, 안된 말이야. 그러면 너무 흔들어서 수도꼭지 대가리를 박아요. 그래서 찢어지고 상처 나고. 얼굴에 또 스크래치가 있는데 털도 별로 없는데 또 면도기 한다고. 면도기 하다 또 상처 나고. 내가 이번에 비행기 비즈니스 타는데 거기 거의 가면 면도기가 있어요. 다섯 개를 훔쳤어. <웃음> 다섯 개를 훔쳤어. 왜냐면, 비즈니스실에 비즈니스였다는 사람은 그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한번 쓰고 다 버리는데 나는 그걸 다 챙겨와. 스튜디오 있을 것보다 그래서 거기 없으면또 옆에 있는 화장실에 가고아 어, 이거면은 한 달은 숙취 상개가지마 그럼 또 조금 이따 한정에다또 가면 또늘어놔또 그럼 또 가서 또 어떤 열개 훔쳐올 때도 있었지 그래 놓고 주님께서 비행기 안에서 데 주님의 눈이 갑자기 너전기면도기는 언제 쓸래? 아니요 주님 그거요 전기면도기는 털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죄를 좀 많이 지어서 회개했어요 회개인데 미국 스튜리스가 오렌지 주스, 파이플 주스, 무슨 주스 그 침반에다가 다 가져갔어요 헬라뭐 드실래요? 그래. 어? 너무 지치고 목마르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뭐 거기 색깔 입시하니까 장마다 먹자 보다 뭐여 그게 와인이 아니야 이거는 아주 독한 꼬냑 같은 거에요 어? 보도카? 성격이 급하니까 주릉 맛시 벌써 위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캬, 이게 뭐야 근데 저쪽에 있는 천명경 집사님은 계속 마시더라고 그걸 <웃음> 또 진짜인 줄알라전입생도 성격이 급하자 바로 먹고 넘어갔다 보만 사람이 옛날에 술을 많이 마신 건 알고 있지만 <웃음> 아. 하여튼 여러분 아. 가찹사 죽어야 산다 영으로 살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 때문에 연약함과 시험과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책이들을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